자, 칠차사 오늘은 우리 강아지 미용시키는 즐거움을 찾아봅니다. 자, 우리 구만이 인데요. 구만이가 지금 많이 더워요. 털을 깨끗이 밀어보겠습니다. 깔끔하게 구만이, 너 이제 깨끗해지는 거야. 잠시 해볼게요. 구만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. 큰 슈나우저가 됐네요. 오야 귀여워요. 엄청 커. 오 구만이, 모두 콜리가 슈라우저가 됐습니다. 예. 그만, 뽀뽀. 오케이.